다진 돼지고기야 이거 150g 먼저 좀좀 좀 양념을 해놔야 돼 간장 후추하고 참기름 이렇게 재나야, 재나야재나야 되겠죠 간이 좀 배게 녹두 300g을 물에다 담갔는데 이거를 조물락조물락 하였고 시치면은 이게 녹두 껍데기가싹 나가거든. 이게 녹두 이거는 껍데기 깐 녹두. 반 녹두를 믹서기다 담고 물을 200ml 정도 할게. 감자 두 개를 강판에 갈고 이렇게 놓고 소금을 좀 넣고. 물이 끓을 때 녹두를 숙주나물을 좀 넣어주고 이제 아삭아삭하게 삶아야지 버금 이게 렇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끓으면은 이때가 딱 알맞는 딱 알맞아 이게. 숙주나물을 꼭 짜가지고 송송송송 썰어야지 고사리도 깨끗하게 씻쳐서 김치 이거는 김장김치인데 좀치 쳤어요. 가 들어가야지 전이 느끼한 맛이 없어. 빨간 고추, 붉은 고추 하나. 반쪽만, 양파는 반만. 여기다 감자, 감자 전분가루 좀 섞어줘야 돼. 감자, 감자 전분가루 안섞으려면 쌀가루 섞어야 되거든. 그냥 감자 전분가루 섞을래, 쫀닥쫀득 하라고. 소금, 김치가 들어가니까 소금 조금만. 여기에 마늘도 좀 넣어주고 양파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숙주 맛있겠지 응? 응야 음. <웃음> 이게 몇 인분이야? 응뭐몇 인분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전체 하겠네 는데 부침개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어야지 맛있어 기름 조금 보면 안 맛있어 푸 이쁘게 얹어야 되는데. 이쁘게 하려면은 음. 너무 너무 를 많이 응. 너무 길게 잘랐네. 응. 음. 그지도치스 이게 벌기가 많으니까 지 가리고 말어. <웃음> 집어떨 움직여 버렸어. 음. 너무 너무 많이 깔았나 봐. 응. 에이 내가 깔아 내가 깔아 줄게. 다음번엔 잘익었나 어쨌든 맛있겠네 음. 고추 안가리게 응? 안가리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너무 많이 났어 쨔깜씩만나 응? 됐나? 아우 깜짝이아이야아 이쁘다 이제 아 이쁘네 아, 아 응? 아, 아, 거봐 응. 딱 됐네 야 애가 아무것도... 쭉 반주라기만 애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 응, 그치? 그럼 지그또 방법이 있지 뭔 방법? 어? <웃음> 다음 다음 거에 <께> 보여줄게 <웃음> 다음 거에 <께. 웃음> 빨간 고추 있어요 마랑이? 마랑이... 음, 떠와? 응 음, 하나 따와이 이길라 그래 뭐지? 랜스가 갈까봐 손애가 그래요? 그래 맞네. 하이. 나녹두부 친게 녹두부 친게 녹두 먹으려면 우리 집 놀러 와. 응. 응. 내가 전번에 막, 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아침 있나도 기운이 없어. 그래도 여섯 괜찮대. 그게 점심이요? 그게 점심이야. <웃음> 매실 하나 넣고. 매실? 요구르트 그거 있잖아. 요르트도 넣고. 아 이거 뭐야? 이거 껍데기가 없어? 음, 그래가 생겼어 그게 장에 좋은 거야. 여기. 아 여기도 큰 것도 있네. 요트아큰거그거 어, 넣으라니까. 야, 이게 이게 마르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몇장 붙이면 땡이네. 두꺼워 가지고. 음. 음. 안쓰, 내장처럼 음. 마지막 천년초 저게 엄청나게 저기야 생명력이 강해 다 썩었어, 이만큼만 남아도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새싹이 나 우와 칫솔로, 칫솔로 싹싹 닦았어 흐르는 물에 또 빠져 응, 음, 장갑 끼고 막 칼로 내가 또 칼로 빡게 긁었어 음. 천연초 주스요 응 천연초 주스 하나만 남겨놓고 다 먹어